자 어떠세요 이게 지금 이제 무릎이 좋아 갖고 무릎은 이제 자연스럽게 나서 또 이제 팔꿈치로 왔는데요 어떠세요 열감이 나고요 네. 음, 되게 좀 일단 뭐막 낫는 기분이 들어요 난 기분이 드는 거예요. 낫는 <웃음> <낮는> 거예요. 낫습니다. <웃음> 그래. 정확하게 이제 낫는 기분이 드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기분부터 해서 낫겠죠. 그렇지. 그거는 응, 맞는데 응. 뭔가 통증이나 이런 부분이 이전에보다는 훨씬 좋아지는 그런 거 통증을 하... 떠나서 지금 열이 응. 응. 막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땀 나는 거. 아까 같아요. 아니, 그런 열은 확실해. 확실히, 확실히 엄청나게 어이구. 확실 온다 고요 온다. 이거는 열화상 지금 카메라로 딱 찍어 놓으면 바로 대본이 표가나요 제가 지금 갖고는 있어요. 며또 언니 지금 내가 볼땐저한 38도 39도까지 올라와 있을 거예요. 36도가 정상인데 2도 1, 2도 올라가면 이제 그게 나는 증거거든. 무릎은 어때요? 아까 무릎 했는데 무릎은 어때요? 앉아서 일어날 때 힘들었는데 네네. 그냥 뻘떡 일났어요. <웃음> <웃음> <웃음> 아니 <웃음> 내가 떨어도 내가 무슨 <웃음> 아니 옆에 네. 선생님들 보고 놀래는 거예요. 원 내가 너무 피곤해서 네. 막 걸을 때 힘들어 하는 거 알았거든요. 음. 근데 아까 옆에서 선생님 보고는 네. 너무 달라졌다고. 음, 예, 좀 맞다니까요. 사실이 맞고, 어, 근데 지금 나으려면, 아까 지금 열감이 그렇게 많이 나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파스바를 쓸때 효과처럼, 그러면서 균이 죽어요. 염증이. 걔가 터져서 죽어요. 걔들이. 주의할 거는 무릎, 무말 드시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먹고 너무 좋다고 또 그런 거또 과하게 쓰지 마세요. 예. 네, 예, 그러면 또안 좋아질 수 있어요. 과유불거 항상. 네. 네 이상 광역 보르카문화도 블랙 다이몬드의 또 임상 결과에 그것을 하나 줍니다 이거 저 유튜브 올려도 되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